볼티너트가 뭐지? 오 그거요, 프랑스님. 초코볼. 뭐야 이거? 여기서 같이 먹을래? 초코볼. 몰티저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님께서 따뜻한 생크림에 몰티저스를 넣어서 되게 맛있게 드시는걸 보고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아가지고 해외 직배송으로 시키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쿠팡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한 4일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오리지널 먼저 네 이렇게 안에가 생겼네요 깍까.. 아예.. 아삭아삭한 그런 과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아서 고소하다 엄청 튀네 따뜻해서 초코가 막 녹고 있어. 이거 봐요. <웃음> 오, 잠깐, 와. 따뜻하게 먹으니까 여기 보면 초콜렛이 막 이렇게 녹아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입 먹을 때이 녹은 초콜렛이 입안을 가득 그냥 싹 한번 코팅을 하고 따뜻한 생크림이랑 같이 한 번에 싹 넘어가서 초코 녹인 그 덩어리를 한 번에 뭉턱으로 입에 집어넣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 이렇게 막네개씩 먹으면 아 너무 달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이 고소한 생크림이 좀 적당히 상쇄를 시켜주면서 또, 어, 먹을만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되게 신기한 조합이다. 와. 진짜 살찌는 맛이 아, 근데 이건 확실히 호불호가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단걸 많이 잘못 그러니까 단걸 좋아하는데 많이는 못 먹거든요. 저는 이제 막 약간 한계치의 다달란 그런 느낌이에요. 다달란 도달은? 어, 아니데 도달한! 도달한 느낌. 25g에 525? 100g에 2100이라고? <웃음> 잠깐만. 아, 설마. 입부터 딱 보고. 음? 음 음, 음, 음, 음, 음, 음. 단위가 다르네. 키로 줄. 우리는 칼로리로 하잖아요. 아, 어, 1, 1칼로리가 4줄이요 4.3줄 정도 된대요. 그래서 100g에 500kcal. 그러니까 25g에 한 120... 뭐한 100... 100좀 넘는 것 같아요 125! 일단 대충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그냥... 살찌는 맛이네요 맛있네 그러면... 우유에다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, 근데! 잠깐만! 아까 근데 이거 여기에다가 생크림 더하면 엄청난 거 아니야? 어? 예. 얘는 칼로리가 안 써있네? 그러면은 0칼로리. 어, 좋았어. 모르고 먹으면. <웃음> 여운이 그릇 가져왔어. 맛만 보자. 아, 근데 생크림이 세긴 세다. 아 생크림 먹다가 우유 먹으니까, 뭐, 맹물에 타먹는 느낌인데요? 근데 또 찬거랑 먹으니까 별로 안 어울린다 아까는 겉에 초콜릿이 약간 액체화되니까 초코는 생크림과 함께 들이마시는 느낌이지 초콜릿을 씹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? 근데 얘는 차가우니까 초콜릿을 씹어야 돼요 우유는 입안으로 이미 넘어갔고 남아있는 초콜릿은 씹고 막 그러니까 좀 따로 노는 느낌이네 아 그래서 생크림에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Okay. <sniffs> 어? 깔끔하네? 근데 이... <웃음> 이 안쪽으로 초콜릿이 이에 까득 붙어있어 양치 필수! 이게 그... 베스킨라빈스의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그 과자라고 그러던데 역시 맛있네요 저는 근데... 그냥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주섬주섬 먹겠습니다! <웃음> 잘 먹었습니다!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알림 설정! 부탁드립니다! 그러면!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.